Time. I can't help myself hey. when you're not around. You're all that I think about. Just o n a waste the time when we take our time. 평양냉면 먹고 이 차로 햄버거 먹으러 왔어요. 치즈 버거 세트. 기름 온펄 구였어? 펄 어. oh, 대박. 이거를 반 나눠 먹을 거예요. <웃음> 이렇게 맛있어? 지금 시간은 8시 16분인데요. 양양이가 제방 밑에서 이렇게 잠을 자서 어두컴컴하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울렛을 가서 옷을 찾으려고 합니다. 수선을 맡겨놨거든요. 제가 또 초보 운전이라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실 초보 차치고는 제가 지금 끌고 다니는 차가 좀 커요. 처음 운전을 시작하고 한 2년 정도 했었고 그리고 사고가 크게 나서 쉬다가 최근에 이제 막 다시 시작했는데 제가 처음에 끈 차가 깡통 그랜저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LPG야. 그래서 힘도 되게 약했고, 초보한테 굉장히 큰 차잖아요. 그래서 그때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차가 조금 큰 차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초보 운전인데 조금 편하게 할수 있고, 처음 운전대를 잡았을 때보다는 지금이 많이 익숙해져가지고,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내비 보는 것부터 그러니까 맨땅에 헤딩으로 도로 주행을 했다면 지금은 뭐 내비 보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고 그 다니는 것도 어렵지 않고 해서 괜찮습니다. 주 완료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전 운전하세요. 후불 카드입니다. 진짜 조금밖에 안 들어오네. 2,094원? 와 미쳤다. 안 나. 빨라 <목소리도> 끝. 손으로 <목소리도> 잘 잡고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맞춰서 좌회전을 합니다. 저는 안전운전해서 집에 가고 이따 집에 가서 일을 좀 해야 되는데 이제제 채널에 엔잡러로 들어오신 분들이 꽤 많고 그리고 이제 직장인 브이로그로 들어오셔서 제 영상을 보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뭐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엔잡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카테고리 중 하나가 또 유튜브잖아요 이런 방법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 외국계 기업에서 좀워라밸 쩌는 데서 일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외국계 대기업의 분위기 이런 것도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제가 있는 데는 IT 기업이어서 월업일이 좋은 점이 있고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집에 가서 또 영상을 켜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들어간 회사에 대해서 기업 문화로 어떤 게 좋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DM으로도 물어보시고. 어, 그중에서도 궁금해하셨던 부분의 메인이 이제 한국계와 외국계의 차이점을 되게 궁금해하셨어요. 왜냐면 외국계 기업이더라도 한국에 있는 회사이고 결국에 일하는 사람들도 한국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 한국에 있는 다른 외국계 회사들은 그냥 한국 기업 문화랑 똑같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있는 곳은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는지 한번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직종은 i t 예요 여기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IT 회사이고 한국의 경우에는 세일즈 기반이라고 들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공대 출신들이 가장 많고, 세일즈라 하더라도 IT 전공 출신들이 많고, 또 이전 경력이 한국계 기업의 IT 회사인 경우도 많으세요. 제 이전 직장에도 이제 IT 그룹사가 있는데 거기 출신인 분들이 이쪽으로 이직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타 뭐 롯데, 삼성 등등 꽤 많은. LG 이렇게 있다고 하시고 여기에 이제 외국계 기업 문화 그리고 IT 기업 문화에 대한 색깔이 좀 짙다 보니 적응하는 데 있어서 약간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어떤 점이 어렵고 어떤 게 한국이랑 다른지 좀 제가 길진 않지만 느낀 거를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로는 자유롭다. 이 자유로운 게 근무 환경에 대한 자유로움이에요. 근태라고 하죠. 세일즈 기반이어서 이제 사무실보다는 직접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B2B 영업이어서 그 해당 회사에 가서 계시고 한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에 앉아있는 그 출퇴근의 개념으로부터 되게 자유롭고 굳이 사무실에 나오지 않아도 할수 있는 일이라면 사무실에 나오는 거를 오히려 권장하지 않습니다. 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더 강해졌고 설문을 했다고 하는데 설문에서도 코로나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이렇게 재택근무 하는 것을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해요 뭐 당연한 거겠죠? 근데 뭐 집에 있기 심심하다 <웃음> 이제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집에 있으면 밥도 그렇고 좀 눈치 보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자기는 회사 나고 싶다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 근무 환경에 있어서 되게 자유롭고요 시간 장소 이런 게 자유로울 수밖에 없고요 재택근무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저도 지금 회사를 안 나가요 아예 아예 풀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제가 아는 다른 외국계 IT 기업도 이렇게 100% 재택근무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일의 효율성을 확실히 중시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보고를 위한 보고는 없고 본부장님 보고니 보고 시에 형식이라던가 그런 거 필요 없고 정확한 데이터, 정확한 숫자 그리고 이제 정확한 자료가 중요하지 그 가독성을 위한 뭐 수정과 일년의 그런 업무들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걸 원치 않으시고 최대한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보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업무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데이터만 정확하면은 다른 거로 인해서 그 보고서 자체를 수정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어, 일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라 느꼈고 또 비교적 수평 관계예요 물론 회사가 다 직급이 있고 지시하는 사람이 있고 그 지시를 따르는 사람이 있지만 어딜 가나 뭐 다면 평가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여기는 면밀하게 평가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들 매너가 좋으세요 배려하는 문화가 굉장히 많고요 좋았던 점 이거는 사실 외국계여서 그런건지 아니면 it여서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입사하고 나서 사원증이나 명함 나오는 게한한달 정도 걸렸다고 했잖아요 사실 처음에는 다른 회사는 입사하면 인사팀에서 그런 걸 준비해 주는데 여기는 제가 알아서 해야 되다 보니 그런 게 사실 너무 좀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모르는 게 생기면 어뭐 여기 한국인사팀 이렇게 연락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 채팅방이 있어요 그러면 전 세계 이 회사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원 부서가 있어서 거기서 영어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가 안 되는데 뭐 문제가 뭔지 모르겠다 해결해 달라 하면은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해결해주세요. 채팅으로 이게 문의가 해결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되게 그게 잘 되어 있고 오히려 시간에 구애를 안 받고 막 저녁이나 퇴근 이후의 시간에도 그런 걸 문의해 볼수 있다는 게참 좋았고 자료라든지 다 다른 재반사항들, 뭐 비품을 신청한다든지 그런 사소한 것들까지도 다 시스템화 되어 있어요 이게 좋은 점은 하는 방법만 익히면 되게 편리하다는 점 여러 개의 포털 안에 집어넣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걸 하려면 어떤 포털에 들어가야 되고 저걸 하려면 어떤 포털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게 되게 헷갈렸는데 지금은 익숙해지다 보니까 너무너무 편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땐 일의 효율성 꼭 누가 담당하지 않아도 셀프로 할수 귀찮지만 셀프로 다할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셀프로 어 나중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 한국계 기업에서 오신 분들은 보통 높은 직급일수록 옆에 누가 딱 붙어가지고 알려주고 이런거 하는데 여기는 그런게 없이 다 본인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 당황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야 나서 가지고 도움을 모르겠으면 도움을 청하는 입장이지만 직급이 있으신 분들은 처음에 이런 기업 문화가 당황스럽기도 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기업 문화는 너무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기업도 회사 바이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소비재 외국계 기업은 또 야근 많고 빡센 데도 많대요. 그래서 모든 외국계 기업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제가 있는 IT 외국계 기업은 이런 상황입니다. 좀 말이 길어지긴 했는데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은 친구랑 같이 공연을 보러 가기로 했어요 지금은 선크림을 바른 상태고 화장품 광고를 이번에 받게 되었습니다 이걸 쓰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 피부가 당기지 않고 촉촉하다는 게 저는 이 제품에 제가 제일 좋았던 점인 것 같아요. 저는 완전 악건성이어서 실제로 엄두를 못 내고 있었어요. 왜냐면 프라이머를 쓰면 건조해진다는 라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못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계기로 이거는 제가 매번 찾아서 쓰는 것 같아요. 바를 때 로션같이 발려서 처음에는 양 조절을 못 했어요. 그냥 크림 제형이고 로션 같다 보니까 로션처럼 그냥 쭉 짜서 막 이렇게 발랐는데 지금은 적당량을 쓰고 있지만 워낙 촉촉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아주 부담 없이 지금 같은 환절기에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이 지속력이 좋아지고 오히려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깐 달걀처럼 베이스가 마무리돼요. 그래서 이걸 쓰고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피부에 쫙 밀착된 내 피부 같은 그런 느낌을 연출을 해주더라고요. 진짜 완전 꼭 써보세요. 추천드릴게요. 쉐딩도 <웃음> 투쿨포스쿨 거 써요. 이제 이제 코를 만들어줄게요. 여기는 아이라이너 한 거, 여기는 안한 거. 막큰 차이 없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은은하게 하는 거 좋아하고 아이라이너 할때 어, 점막을 이눈 앞쪽은 안 칠해요. 너무 이렇게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눈 뒤쪽만 칠합니다. 아와 약간 인스타용 사진이네 인스타 램면서 <웃음> 아그 영상이 <웃음> 당연한 거 아니야? 미션 시간 허벅지 아, 어. 논쟁 중 네. <웃음> 이지훈 이시. 역시 이지훈이다 30대는 이지훈이다 지컬리좋다 피지컬이 좋았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